안녕니까 11월 1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장초반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하락출발했는데요 블러드 세인트로인스 연 총재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무적이지만 다음달엔 쉽게 반대방향으로 갈수 있다 라고 말하며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여파로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네요 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소식에 상승전환을 보이게 됐습니다 전일 반도체 관련 주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amd 등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유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자 수요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하락했네요 미국의 임대료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둔화되고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게 하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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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2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